저희가 지난 냥 7일간 월드클리스 임류요피아이스님과 함께 엄청난 촬영을 끝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촬영입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몰려.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이제 임동혁 팬스님이 회의를 또 좋아한다는 소식을 입수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토크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음. 아, 뭐 아니, 아니, 브랜드는 아니. 언제 와?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 그친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또한 명이 또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와야 될거 같은데 예. 오, 역시. <웃음> 네, 이제 혹시 짐작 가시는 분 있으세요? 뭐 아까 잠깐 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나온다면 걔 예. <웃음> 그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지했어요 예. <웃음> <자신> <웃음> <웃음>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닉스 엑스폰니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오늘 또모에 우리 동혁이 형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예! <웃음> <웃음> 촬영이 지금 끝나가 끝난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이제 피곤한 상태. 아니니까 그러니까 되게 지쳐 보이시는데 얼마나. 촬영을 굴리셨길래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는 건지 <웃음> <웃음> 촬영보다서 촬영을 네. 대기하는 게더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 <웃음> <웃음> <웃음> 맛있게 회를 먹으면서 기록을 회복하면서 근황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웃음> 하죠. <웃음> 네, 네. 좋아요. 아 진짜 이렇게 연주자분들이랑 회를 먹는 게 쉬운 기회가 아닌 데아 네. 진짜. 그래서 <웃음> 아, 먹고 싶어요. <웃음> 그데 한... 저는 저는 동혁이 형 만날 때마다 회를 먹는 것 같아요. 회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어, 만날 때마다 회가 네. 생각나는 날이 날에만 그런가? 그게... 그런 꼭 회가 아.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수산시장에서 만나게 되면. 맞아요. 네. 제가 1월 1일그또 같이 맞이한 사회거든요. 네. 그것도 수산시장에서. <웃음> 세, 세계적인 <웃음> 피아니스트 <피어리스> 임종혁 <김동엽 웃음> 씨와 <웃음> 수산시장에서 <웃음> 1월 1일 슬퍼 슬퍼 아, 네, 그만해. 슬픈. 슬픈. <웃음> 네. 그래서 1월 1일 날 수산시장에서 했다 하면 얼마나 슬프냐. 아, <웃음> 오늘또 특별한 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되게 맛있다. 음. 맛있는데 여기? 음. <웃음> 아까 이제 음? 베를린에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그런 근황 짧게 말씀해 주시면 요즘 근황은 할까요? 정말 아무래요 음. 요즘 근황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베를린에 묶었던 때 생각하면 연주에 계속 뭐 함부르크 연주 캔슬되고 또 함부르크 연주 캔슬되고 지금 아르헨티나 연주도 캔슬된다고 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캔슬된다고 하니까 좀 부담되는 캔, 어, 연주가 캔슬된다고 하니까 10%는 좋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연주가 없으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고 음. 통장이 아, 통장이 통장이 돼이 시작하니까 아, 이제 아, 이제는 좀아 이거는 정말 그런 음. 어, 생사 문제가 걸려 있는 음. 문제니까 아, 이거는 참 굉장히 되게 사, 어, 세속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또 많은 분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렇게 저희가 겉보기에는 이렇게 막 높아 보일 수도 있고 막 굉장히 럭셔리해 볼 수도 있지만 클래식 뮤지션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클래식 뮤지션들이 제일 힘든 시기를 겪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웃음> 아, 또 많은 분들이 또 피아니스트 임동혁에 대해 물론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나라를 빛내고 계신 피아니스트시잖아요또 쇼팽 콩쿠르를 우리나라 최초로 입상하셨고 롱티보 콩쿠르 1등. 또 엄청난 수상 이력이 있으신데 제가 가장 기억남는게 있어요. 2003년에 그킨 엘리자베스 공쿠르 수상 버부제 아.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뉴스의 아나운서분이 너무 특이하게 말해서 제가 기억하는데 잠깐 상담을 해야될것 같아요. <웃음> 우리나라가 낳은 <웃음> 세계적인 비아니스트 임동혁 <웃음> 이런 식으로 자로 하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 비아니스트, 비아니스트 임동혁 동요 아 나는 그냥 모른 척 할래 <웃음> 어 정말 그렇게 따라 하세요. 근데 그때 예, 하셨는데 지금이라면 아안 그래요? 아 정말요? 응. 그때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가 얘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울한 얘기 하게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냥, 아. 그냥 안 바뀌더라고요. 음.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음. 지, 결국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손해를 많이 본것 같아요. 지금 아, 돌이켜 생각을 그래요. 해보면은 제가 그걸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음. 어, 그러느니 차라리 나한테 좋은 걸 택하는 게더 좋지 않았나 음. 저는 2003년에 수선 거부를 하고 아마 2013년까지만 해도 아 후회 안 한다고 고집을 음. 부렸을 거예요. 어.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었다. 음. 어차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음. 뭐, 저한테 제가 제가 뭐 얼마 무슨 환경운동가라고 지구에 뭐가 뭐 음악계에 뭐가 더 좋습니까 좋았을까요 이거라면 이거라고 해도 저는 차이가 없을뿐더러 음. 그러면 그 자, 어차피 차이가 없을 거라면은 저는 생각되는 게 뭐가 저한테 더 이득이 되었을까라고 음. 생각했을 때 수상 거부를 안 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었을 뻔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어, 네. 저는 사실 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굉장히 좀 분했거든요. 그 당시 굉장히 응원하고 있던 피아니스트가 그런 일을 겪고 그, 그래서 그 중국인 그 심사위원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고 네. 네. 어차피 김연아도 은메달 받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수상 거부 안 했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조심해. 거기서 수상거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김연아 씨도. 음. 네. 근데 안 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게 더, 어차피 알만한 사람은 김연아가 금메달이런거다 알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을지는 음.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아, 네. 솔직한.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 쇼핑콘 끌 때도 그 파이널 때 피아노 안에 조율기고 음. 사건도 있었요 맞아요. 음. 참 안타깝죠. 정도 하나 1, 1학장 끝나고 밖에 나갔다 다시, 다시 들어갔다 했어야 됐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걸 갖다 일부러 누군가가 음모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는 않아요. 그냥 음. 제가 살다 보면 진짜 재수가 진짜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인도형이 인도형하고 캤구나. <웃음> <웃음> 어, 재수 없는 얘기 하나 나와서 제가 들은 에피소드가 기억나는데요. 뉴욕에 사실 때 피아노 도둑맞으셨어요. 어 아. 정말 음. 세상에 피아노 도둑맞은 사람이 있을 까야 <웃음> 여, 아니, 여기 있잖아 하고요. 아니, 까요그 정도로 재수가 없다. 와... <웃음> 음, 맞아요. <웃음> 진짜 이거... 좀 아니, 아,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근데 뭐 숙발이 연주 흔들림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아, 당연하죠. <웃음> <좀 웃음> 대박. 응, 그랬어. 음. 응. 그랬죠. 피때 조유계고가 덜그라버렸어요. 덜그라버렸으니까 알았겠죠, 바로. 네. 방해가 되긴 했죠. 음. 네. 음... 아, 음. 어, 근데 그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연주는 하긴 해야 되니까. 응. 음. 네. 그리고 또 그... 약간의 다른 부담감도 있는 게 음. 그때가 쇼팽 콘코르, 퓨레넷 콘코르 다음이어서 무엇을 해도 조금 약간 안 좋은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연주를 갔다 중간에 멈추고 막 이랬으면 쟤또저지러한다 <웃음>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음. 어쨌든 졸기그는 빼긴 빼야 되니까 중간에 1학장 끝나고 이제 했던 거죠. 음. 그때 음. 이제 20대시지 않죠 예, 누구나 다한 번쯤은 20대가 있었겠죠. <웃음> <웃음> 지금 저도 이 나이에 그런 부담감을 견뎠을 거 생각을 하면은 음. 어, 너무 힘들었을 거 같은데 그게 있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건 그래요. 저 보고 지금 다시 꽁꽁 하라고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연습은 몇 시간 정도 하세요? 그렇게 연습은 8 시간, 여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건 도미예요. 아, 이건... 도미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이게 도미가. 이 껍질을 갖다가 뜨거운 물로 살짝 부어가지고 마스카와 라고 하는데 마스카와가 일본어로 소나무라는 뜻이거든요 네, 소나무 껍질같이 갖다고 음. 해서 이런 마스카와 대박. 했다고 해요 우와. 제가 작년에 이제 임동민 피아니스트님이랑 촬영을 했을 때 그때 했던 제가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많은 팬분들이 연주자분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자녀분이 생기신다면 똑같이 음악을 시킬 건지 연주다시잖아요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3 7살이 되면 자녀를가지려면 서둘러야 되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자녀들이 있으신지? <웃음> <웃음> <웃음> 자녀계에 <자, 웃음> 자녀는 혼자 만드는 <되는> 게 아니잖아. <웃음> 혼자라면 고 벌써... <19구로>. 음. <웃음> 그러면 만약에 생식게 된다면 이 맘에 시키실 거 같아요? <웃음> 본인이 얼마나 좋아하고, 첫째. 음악을. 본인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봤어 얼마나 탤런티드가 있는, 음. 탤런트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도 없어요. 음. 무조건 된다, 무조건 시키겠다도 아니고 음.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런 오. 뭐, 오. 뭐 오. 그런, 너무 경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음, 힘들죠.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짜. <웃음> 음, 쉽지 않죠. 거의 스카이 캐슬처럼 <웃음> 키워야겠네요. 그런 재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게막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본인이 싫어하는데 뭘고치시켜 저는요, 제 자녀가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고민 제가 얻은 걸 갖다가 또는 제가 한인생을살면서한 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이라고 하면 제 분신처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 세상의 그 존재일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제가 바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걔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걔가 피아노를 너무 잘 채워가지고 마라타 아르리스처럼 되는 거 음. 그런 것보다도 저는 걔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 우선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음악을 하면서 본인이 막폴리니처럼잘 어, 치는데 본인이 행복하지 않아 저는 그 길을 원하지 않아요. 제 자녀가 에이. 그 길을 가는 것을. 무엇을 했든지 자기가 본인이 행복해하는 그런 일을 어, 서포트해주는 일이 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제 힘이 닿는 한 최대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네. 음. 열심히 적극적으로 <웃음> 네. 음. 음. 본인이 사랑하고 음. 너무 하고 싶은데 재능은 진짜 없어. 아 그러면 그것도 조금 생각을 생각을 생각을 해 봐. 그럼 해보면. 재능이에요 희망이. 재능이 너무 많은데 하기 싫어하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그 재능이 음. 어떡하냐? 아까란 말이야. 아니야. 아까. 아니 아니. 아깝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아깝,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아까 아깝, <웃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웃음>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 여게요뭐 지금 알아서 크겠죠. 재능의 음. 기준이 아버지를 뛰어넘는 재능이라면은. 아니니까 <웃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않을까? 경계는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음. 어떻게 임동혁을 <인동역을> 뛰어넘어? 많이 <웃음> 안 맞지? 많이 아니야. 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다만 내 자식은 힘들 것 같아. <웃음> <웃음> 오늘 배워갑니다, 도미.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뭐예요? 돌돔. 돌돔? 음. 음. 음. 돌돔 어 어떻게 생겼 돌도 말아요 뭔지? 되게 유명하게 그 줄무늬 있는 그 어어항에서 보는 줄무늬 있는 음아 비싼 물고기 아닌가요? 그거 비싸지, 캐리어당 1 2 정도 하지. 야, 그러니까 뭐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뭘 하나 해도 완벽하게 하시는. 연주 빼고, 연주. 아니, 어? 연주도. 아니야. 많다. 내 연주가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천재 고추. 아, 천재 고추. 어떡하지? <웃음> 응! 음. 음. 광어 지느러미 진짜 맛있다. 와 음. 아, 진짜 다 하시네. 별명들이 음. 두분다있으신데아 음. 뭐야 뭐 도토리.. 도토리 있는 것 그리고 국밥. <웃음> 어? 국밥? 그 국밥. 왜? 그, 그 영상 안 보셨네. 아! 꼬모서 레슨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자막에 그 국밥 국밥 국밥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야? 뽕모의 아, 대표 국밥만이십니다. 아 국밥 언제지? 아 국밥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 처음에 나올 때빡빡 떼가 이구 너무 민망하네요. 오, 오, <목소리> 어. 어. 충분히 보셨어요. <목소리> 오, 민망해. 진짜 민망하네요. <목소리> 이런 변명들이 어디지? 저는 아무 생각 안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것 음. 같아요. 더군다나 그거는 뭔가 제 음악적 스타일에 관련된 별명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목소리> 뭐 어, 어, 어, 어, <목소리> 아, 어. 모기가 이렇게 <웃음> 같은데 살끼시안될줄 몰랐어요. 어, 어 그러게 <목소리> 나 심심쿵했다. <웃음> 우리 모기가 보통 어떻게 빨리 넘어가는 데예요 마치 나비가 심쿵했네. 신기하네 별일이 다 일어나. 아무튼 어. 제, 음악적 스타일 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별명이 쇼팽 스페셜리스트다. 그러면 굉장히 음악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별명이든지 좀 거부감이 들수 밖에 없어요. 그냥 음. 쇼팽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아, 쇼팽 말고 슈베르트도 잘 치는데? 이런 생각이 음. 들 수도 있고, 뭐, 슈, 슈베르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 나 슈베르트 말고도 잘 치는 곡 많은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는데, 다람, 다람쥐라고 했든, 메뚜기라고 했든, 그거는 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그거는 뭐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음, 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월광 그 월광 소나타를 보고 좋아하셨는지 어, 거기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어, 그렇게 뭐... 근데 그 도토리 이런 다람쥐 그걸 왜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웃음> 항상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워낙 <웃음> 그 뭐,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아, 팬분들이 많은데 도토리 이런 다람쥐라고 하나? 그 귀엽으니까 네. 그러니까. 귀엽고. 귀엽고 막 이렇게 음. 그런 캐릭터잖아요 귀엽고 서7 음, 살이기 리분들한테도 그렇게 보이겠 어, 음. 음, 음. <웃음> <정색한 오>. <웃음> 네. 아, 무대올라 너무 아무튼, 크어스마스 I'm going to go to t h 또 입시가 s e i 죠 저도 음. 이맘때 한창 입시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 I'm g o i 들 g to 또 o 이 o the house. I'm going to go t 구독자이지. 네, 네. 오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아니요 지금 알았어요. 아, <웃음> 또라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입시 꿀팁 말씀해주시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는 얼마나 맞아. 연습을 할지. 그 연습이라는 건 지나칠 정도로 해야 돼요. 음, 어, 음. 뭔가로 준비하는 게 있다면 음, 그 연주가 됐든 왜냐면 저도 무대 위에서 너무 많이 떨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준비하는 게. 불이 완전히 깜깜하게 다꺼진 방에서 연주를 해보곤 해요. 왜냐면 그렇게 연주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당혹스, 당혹스러움이 무대 위에서의 느낌과 조금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칠흑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틀리는 부분을 더 연습을 해요. 한석봉. 한석봉. <웃음> 아, 아, 그렇죠. 한석봉이죠. 네. 어, 그래서 아무리 되는 부분이라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헛소리를 하는 저기 너무 많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뭐 너무 대표적인 케이스고 제 모토가 원래 정말 잘하고 싶은 연주가 있으면 300%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음. 저는 같은 또. 경우는 그래 300%가 준비가 돼 있으면 90%가 나와요. 음. 근데 100% 준비해서 나가면 30%밖에 안 나거든요. 어... <웃음> 그래서 정말 계속 아 어, 이거 되는데 뭘또 해가 아니라 돼도 그냥 계속 제가 얘기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 다지고 다지고 다지는 계속 다지는 거예요. 될, 될 때까지가 아니라 되는데도 계속. 음. 어. 그래서, 그래서 <웃음> 워낙 큰 일생 일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세, 세, 세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걸 느끼시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을 서는 이게 일생 일대 큰빅 어케이션이라고 느끼실 거 아니에요. 입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가 없을 려면 어, 지나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음. 생각을 죠 그러려면 뭐 이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열 시간이 됐든 열두 시간이 됐든 1 6 시간이 됐든 하셔야죠. 그러면 야, 너무 너무. 저도 일설때이말써먹었는 같아요 나도 이제 배불러. 근데 네.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좀 느끼해요. 이게 이게 니길 니길 해가지고 진짜. 니길 니길. 매형처럼 아까 오지 않았요네 이제 항상 그 동안 무대 위에 계신.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또모에 출연해 주시면서 콘텐츠도 해 주시고 인터뷰도 해 주시고 연주도 해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 어떠셨나요? 아 이번에 재미있었어요. 저는 아 정말요? 네좀 <웃음> 요즘에 참 삶이 무료했거든요 왜냐하면 연주도 계속 펜슬되고 있고 뭐 없잖아요. 그러니 저는 자가격리를 힘들게 하고 연주를 할 준비를 했는데, 음. 모든 것이 다 취소되고, 그냥 제 일상은 호텔에서 나와서 연습실 갔, 아밥 먹고 연습실 갔다가 또밥 먹고 연습, 호텔 들어오는 게 맨날 하니까 조금 더 재밌는 콘텐츠 이런 것들 찍는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신선하게 다 왔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시간가는 좀 있고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음. 어, 네, 어, 그럼 하나 더. <웃음> 이제 또머요스에 이제 와주셨는데 이제 기념으로 또두 분의 연주자가 계시니까 한번 섹서폰이라는 그런 악기의 특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